아, 어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어, 저는 유튜브에서 랩하고 있는 세톤이라고 합니다. 어, 당당하게 자기가 랩을 한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<웃음> 이런말을 하면 은 이따가 랩을 해야되는 징크스거든요. 예. 어? 해야 돼요? 아 얘기를,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머릿속으로 뭐 부를지 일단, 예, 일단 미리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어, 어. 아 해야 되는 거.. 예, 예. 아.. 뭐 어떻게 뭐.. 어떻게 뭐.. 전화를 주셨습니까? 이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? 오 어... 잠깐만요 머리 좀 짤게요 <웃음> 전화를 걸고 나서 짜면은 그지 금 아이... 서순이 안 맞지 않습니까? <웃음> 아예 어... 해보세요 예 어... 오.. 오.. 사아아저할 예. 얘기 있어요 아예 뭡니까 예그 얼마 전에 그 투수의 피드백, 피드백 방송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저물 마시기 했었는데 안 마신다고 그 환불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포인트 아 혹시 먹었나요 제가 포인트 환불 안 하고 어그천 포인트 썼었는데 네어 나중에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하셨는데 아시구 요청 없는데? 어저 썼선 소선... 천 포인트 그러면 여전히 천 포인트 지불된 상태예요? 네. 아, 그럼 지금 마시겠습니다, 킹아. 아 네. 해결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. 뭐. 오케이. 음, 됐죠? 어..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알겠습니다. 아, 그천 그 포인트 아까워가지고 지금 전화 테이트까지 와가지고 아 예. 어제는 뭐 감사 감사드리고요. 예, 뭐 네. 끝, 끝인가요? 어... 끝이면 이제 뭐 시간 충분히 들었으니까 어떤 거 부르지 이제 좀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아... 꼭 불러야 되는 건가요? 와 유튜브에서 랩을 하고 있대 얼마나 잘할까? 님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와 어떻게 오늘 랩을 하고 있는 유튜버래 진짜 너무 개같이 기대된다 진짜 기대컴 박살 뭐 하실 건가요? 어... 잠시만요 곡을 좀... 찾아보고 올게요. 아, 이걸 안 찾아왔네. 또 너도 기다리는 동안 기대치 올려서 죄송합니다. 거기가. 이제 갑분싸 만들어가지고... 아, 네, 아이, 뭐, 죄송합니다. 아니, 개꿀잼이에요. 뭐갑분싸 아, <웃음> 근데 음, 우리가 다 알만한 노래 하면은 조금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알만한 노래요? 네. 커버, 커버공 말하는 건가요? 아, 본인, 어, 자작곡 할 거였어요? 어 네. 어 그럼 자작곡 개, 어 킹아. 어. 아, 자작곡 얘기하시는 줄 알고. 아어 자작곡 1절 매너 해주시면 어 얼마나 좋아요. 어. 그러면 저그 원소 방구송 래퍼 지원할 때 썼던 벌써 한번, 한번 아, 해볼까요? 알겠습니다. 어 바로 시작 준비되는 대로 한번 시작해 주세요. 개같이 기대. 어. 네와 얼마나 잘할까 네,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껐습니다 예 네, 한번 가보자 네, yeah. 내 이름 박태석랩 네임 세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랩을 뱉어왔고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뜨는 걸 보고 나도 곧 저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고 나 한참 모자라지만 탈출하고 파이안 구석을 잊지 대된 것 같아 가사 쓸 때마다 나오지 항상 가짜 랩퍼드까는 내용 말야 나 아직도 못 찾았어 내 랩에 대한 방향서팬 랩래퍼티스는 아닌 것같아아저렇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일부러 아, 예. 또 영상에서 얼마나 잘하려고 여기서 이제 리미트 걸어가지고 저, 일부러 저러 주는 센스까지. 어 오케이. 아우 <웃음> 너무 좋아. 너무 킹아 잘 들었습. 니다잘 아, 예. 들었습니다. 예. 어, 아, 아, 예, 아 그, 제가 괜히 분위기 망친 건 아니죠. 아우 개꿀잼이었어요. 어쨌는 <웃음> 아, 원서님 지원하신 거 되게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? 어 앞으로도 비버님 영상. 계속 챙겨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